최근 후지산의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다는 이야기가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 후지산은 분화가 일어나면 일본의 수도권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가 있기 때문에 자주 거론이 되는 곳입니다. 얼마 전에도 후지산의 이상한 구름층들이 보인다는 이야기로도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할 정도로 예민한 곳이 바로 후지산입니다. 후지산 분화시 일본을 10년 정도 뒤로 후퇴시킬 수 있다는 공포 때문에 이런 많은 관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1707년 후지산에 대분화가 있었습니다. 일본 연호인 호에이 사년에 발생하여서 호에이 대분화라고도 불립니다. 1707년 이후 후지산은 지금까지는 분화를 한 적은 없습니다. 1707년 후지산 분화의 특징 중 하나는 화산재가 100km나 떨어진 도쿄까지 날아갔었으나 용암이 흐르지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약 기록에 의하면 후지산 폭발은 781년 이후에 17번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707년 후의 대분화 이후로는 현재까지 약 300년간 분화가 없었습니다. 과거 후지산 분화 빈도를 생각해보면 가까운 장래에 후지산은 분화를 할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만약에 후지산이 분화를 하게 되면 1707년에 후지산 호에이 분화처럼 후지산 정상을 벗어난 곳에서 폭발 가능성이 많고 대규모 분화는 산 정상에서 북서쪽 약 10km 부근에서 산 정상에서 남동쪽 약 4km 부근까지의 범위에서 폭발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산 정상에서의 분화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일본 야마나시현에서 만든 후지산대 폭발 시뮬레이션 영상과 2021년 발표된 공식 보도에 따르면 용암류가 수루가만까지 도달할 것이라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후지산의 화산재는 1707년 후지산 호에이 대분화의 시기와 마찬가지로 최소한 도쿄와 남부 일대를 전부 덮어버릴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후지산 폭발 즉시 동서를 이어주는 신칸센과 도로를 모두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이고 몇 시간 정도 지나면 동부의 한해다와 나리타 공항은 자동 폐쇄가 될 것으로 추측됩니다. 화산재는 물 위에 뜨기 때문에 핵발전소의 냉각수 필터에 들어가면 그 또한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고 입자가 눈보다 곱다 보니 송전선에 쌓여 고압송전선을 고장낼 수도 있으며 수돗물을 공급하는 취수원을 오염시킬 것입니다. 지진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일 토요일에는 일본에서 다섯 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16일 새벽 2시 50분에 오키나와 근해에서 규모 3.3과 4.0의 지진이 두번 연속으로 발생을 하였으며 오전 8시 39분에는 구마모토에서 규모 2.8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오전 10시 42분에는 시마네현 동부에서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저녁 9시 48분에는 교토남부에서 규모 3.9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지진 중에 하나는 7월 29일 알류산열도의 8.2 거대 지진입니다. 7월 29일 오후 3시 15분 49초에 알래스카 페리빌 남동쪽 9.9km 떨어진 지점에서 규모 8.2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1시간 정도 뒤인 오후 4시 17분 15초에 일본 후쿠시마현 이와키시에서 남동쪽 73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규모 4.6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하루 뒤인 30일 오후 1시 5분 12초에는 일본 이와태현 미야코에서 북동쪽으로 70km 떨어진 지점에서 규모 4.5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다섯 정도 뒤인 저녁 59분 22초에는 일본 와카야마현 가츠오라에서 남남동쪽으로 약 200k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규모 4.2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홋카이도에서 규모 5.0의 강진과 이즈제도에서의 4.6의 강진 등 연속해서 강진들이 계속 발생을 하며 알류산 열도에서의 규모 8.2의 강진 이후에 일본에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약두달반 뒤인 10월 11일 저녁 6시 10분 24초에 알래스카 치그닉에서 동쪽으로 약 114km 떨어진 지점에서 규모 6.9의 강진이 발생을 하면서 알류산 열도가 또한번 들썩였으며 이 강진 하루 뒤인 12일에 일본 이즈제도에서 규모 5.2의 강진과 이와테현 앞바다에서 규모 4.3의 강진 발생 그리고 14일에는 치코코 앞바다에서 규모 4.1의 강진과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4.0의 강진과 오가사와라제도의 치치지마그네에서 규모 5.5의 강진이 연속하여 세번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규슈오이타현과시코쿠에이메현사이의 이오나다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데 중앙고조선 단층대 부근에서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키나와에서도 10년 전에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을 했었기 때문에 최근 오키나와의 빈번한 지진들에 대하여도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6Q19가 대폭발을 하게 되면 그 피해가 한반도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미야기현과 구마모토의 지진 의수가 너무 줄어들었습니다. 주의가 필요해 보이고 최근 와카야마현의 빈번한 지진들은 5일 3월에 와카야마현에서 10년 만에 진도 오약이 발생하였으므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가나가와현의 규모 3 7의 지진과 6월 20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규모 3 4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는데 사가미 트로프와 연결되어 있는 단층이기 때문에 사가미 트로프 대지진에도 주의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